아, 방금 하나님 솔로 무대 반대 울컥 하시네요. 응. 되게 즐겁게. 노래 자체가 인생은 즐거워잖아요. 되게 즐겁게 부르는데, 그때 진짜 현장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. 내가 양쪽으로 인이어를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, 막 진짜 다막 일어나셔가지고, 막 같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작가님들도, 피디님들도. 그막 현장에서도 막, 언니! 막 소리 질러주시고, 갑자기 울컥 하는 거야. 울었지 왜 상암 mbc 했어요 별명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혼자 생각인데 내가 징거타임이라는 거를 mbc에서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mbc에 관련된 거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 세번째 곡은요 정말 가당치도 않지만 백지영 선배님의 사랑안해였어요 일단 저는 제가 그 세번째 곡까지 부를거라고 생각도 사실 안했기 때문에 언니 여기서 한번 불러주면 안돼요? 어, 언니 노래 안한지 괜히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한번 불러달라고? 도 뭘지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내 마음 떠나간 곳은 이렇게 이런 거 분류가 있어. 봉명가 음, 연습할 때 사랑하는 애까지 다 연습해가죠 사랑하는 애까지 다그 뭐야 밴드 세션 연습까지 다 하고 이제 가서 현장에서 웃는 모습 너무 슬프잖아요 나도 관객분도 우시는 거 보고 나도 짠아 나 아까 다시 보고서 나도 울었다 아 생각하면 또 눈물 나 진짜 여러분 그감그 그 느낌 모를 거야 되게 어, 되게 찌 되게 짠해 짠하다 엄청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짠한데? 나를 엄청 응원해주는 그 함성과 박수소리 진짜 엄청 벅차올라 어, 하여튼 엄청 벅찼어요 다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시 또 언제 이말 하니까 또 눈물 나 다시 또 언제 무대에 설수 있을지 모르잖아 하여튼 그거 보고 나서.. 아 몰라.. 금방 보고 나서 마음이 더 아파..